질문 한번 볼까요? 코고리를 하면 일어나서 두통이 생기나요? 코골이와 두통에 대한 문제를 음, 질문하셨습니다. 어, 코를 골면 정말 두통이 생길까요? 코고리를 심하게 하면 막 머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음, 머리가 아픈 걸까요? 음, 물론 그건 아니겠죠. 코고리가 심한 사람들이 두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수면 모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면이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두통까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결핍입니다.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머리가 무겁고 심하면 두통까지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코골이, 특히 수면 무호흡이 심한 경우에, 이처럼 밤새 산소 결핍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는 동안에도 두통이 있었을 텐데, 자는 자느라고 그걸 몰랐던 것이고요. 이제 내가 깨어서 내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되자, 아 코를 고정고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 두통뿐만이 아니고 머리가 개운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컨디션도 떨어지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함이 많겠죠. 그래서 수면무호증은 두통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게 어, 당연한 내용입니다.